배터리 같은 DC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장치들은 포지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에노드, 네거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캐소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제품들은 LED와 같이 에노드 부분은 다리가 짧고 캐소드는 다리가 길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극성 연결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LED나 전기 장치는 작동을 합니다.